오늘의 1분 리뷰 게임은 로그 레거시입니다. 로그 레거시는 상당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로그 라이트 게임입니다. 용사의 집안이 있고 선조가 던전을 깨지 못하면 그 유물을 이어받아서 후손이 던전을 이어서 깨나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물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마다 특징이 달라서 여성인데 수염이 난다는 외형적인 차이부터 키가 크거나 작아 캐릭터 크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하고 생명이거나 색약 등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 외에 스킬이 다르거나 직업이 다른 등 차이들이 있어서 캐릭터부터 랜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다만 시스템이 독특한데에 반해 저는 개인적으로 조작성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공격키를 누르면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조작성의 문제로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주로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을 하던 플레이어로서는 키보드로만 조작하는 것부터 허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초반에는 유물을 충분히 모아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게임은 분명 재미있지만 상당히 예전에 나온 게임이므로 UI UX 상의 아쉬움이 생깁니다. 총평은 시스템은 신박하지만 조작성은 아쉬운 로그라이트 게임 하지만 플레이어 가치는 충분하다입니다.